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7, 158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가 반납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를 예, 나누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어 12절까지, 12,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12절 말씀일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생명의,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라고 말하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세요. 빛으로 다가오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한마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예전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어둠의 자식들 이런 영화 가 제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어둠의 자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숨어버렸잖아요 선악과 따묻고 난 다음부터 그랬습니다 바로 이 어둠 속에 숨는 것이 더 편한 것이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환히 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좋아서 탄성을 지르며 화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화!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어두운 곳에 숨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수산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였죠 부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이분이 자기 그 6필로 쓴 원고지가 한 번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이제 보통 작가가 6필로 자기가 쓴 원고지를 공개한 일이 잘 없는데 그한 수산 씨가 그 6필로 그된 원고지가 공개되어 가지고 한번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관심 가지고 읽어 보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내용가 보았더니 왜 사람들이 찻집이나 카페에 들어가면 문가에 앉지 아니하고 촥 구석진 곳에 앉을까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찻집이나 카페 같은데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밝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 문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이 확장 열려있는 곳. 그곳이 아마 제일 밝을 겁니다. 그런데 문가에 앉는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캄캄한 데를 좋아한대요. 그 캄캄한 데가 어디냐? 빛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예 네. 이제 그런 구석진 곳을 사람들이 다 찾는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두운 데 가서 앉을까? 이 한수산시는 이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캄캄한 데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곳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그것은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머니의 뱃속, 탯속에, 어머니의 태속에열 달씩이나 있다 보니까 빛된 세상에 나와도 본능적으로 빛을 피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가의 상상력을 글로 적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글 앞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밝은 빛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두운 데 가서 숨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늘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세요? 와 우리 모사님은 무대 체질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시골수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학교까지 한 25분 정도 거리를 걸어가야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외길이었어요 달구지 하나 다닐 수 있는 외길 그한 20분, 25분 걸어가야 학교가 나오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씩 보면 나 혼자 걸어갈 때그때 저쪽에서 여 학생 하나가 또걸어와요 그러면 나는 이상하게요, 아 당당하게 서쪽 지나가면 될 텐데 여 학생 다가 오면 나는 논두렁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부끄러워가지고 그 여학생하고 마주치는 게 그렇게 뭐 아마 이 부끄러움이 내게 있었어요. 그래서 논두렁씩 빠졌다가 딴짓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빙 둘러서 다시 지나고 나면 그 길로 다시 올라와서 학교 가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는, 성도님들 앞에 좀 뻔뻔하게 보일 만큼 아니 강단에 그렇게 딱 서서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더군다나 지금 조명이 얼마나 밝습니까? 제게 다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치잖아요 예, 여러분 약간 컴컴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밝아요 이게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이 죄가 있으면 다 숨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다 숨는 속,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이 이제 7장, 8장 오면서 쭉 연결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 그것이 지난주에 본문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꽉차 있었던 것이고, 또이 살리려고 하는 영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 영이 그들 속에 꽉차 있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증오, 분노, 정죄심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때 이 집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그 중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나마다가 붙잡힌 여자였죠 그 여자는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현장에서 현장범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런 범죄를 저질려 잡혔는데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을 때는 그 상황이 종료되었고, 시간이 좀 지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그때 이 여인을 끌고 왔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 여자는 머리카락도 확 풀어서 헝끄어졌을 것이고, 사람들 막 손에 막 끌려왔으니까, 옷도 그냥 많이 이렇게 흥끄러졌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야말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백주 대낮에 고개를 감히 들수 없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다 어둠 속으로 숨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때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그 밝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향해 쫙 비추시면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더러운 냄새 나는 것 우리 인생에 독지덕지 붙어있는 오물 같은 것을 다 낱낱이 비추시면서 너는 더럽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시고 부끄러워서요 그 자리에서 혀라도 깨물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우리를 잔인하게 몰아붙이시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아니 바로 이 속에 복음의 신비스러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만 남아있을 때에 돌을 던지려고 온 사람들 다 돌아가고 여인 혼자 남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더러운 오물들이 묻었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가 더러운 게 묻었을 때빛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깨끗이 씻겨지고 나면 빛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신비거든요 주님은 부끄러워 숨는 사람을 부르세요 괜찮아 나의 앞에 나와라 나의 빛은 너의 부끄러움을 덜 치워내고 너를 망신시키고 너는 더러운 존재야 이렇게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 내 앞에 나오면 네 죄는 씻겨지고 더 부끄럽지 않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그 앞에 서면 수치가 다 드러나고 숨고 쉽게 만드는 잔인한 빛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빛은 너 깨끗하게 씻겨졌지 이제 겁먹지 말고 빛 앞에 서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은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그 여자를 보내시는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영혼 속에는 밝은 은총의 빛이 아마 비쳤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통해 용서받은 축복의 딸로 그 여인의 존재가 확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의 빛 아래 우리가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세상의 빛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그 앞에서 우리를 하여금 뛰어놀게 만드세요 뛰어놀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를 숨게 만들고 망신시키고 드러내고 그렇게 쫄게 만드는 그런 빛이라면 예수님의 빛은 뛰어놀게 만들고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빛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죠 어둡고 캄캄해지면 집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놀이터에 환하게 대낮같이 비치는 그, 조명, 그 조명이 그조명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저녁에도 마음껏 뛰어놀지 않겠어요 이 은총의 빛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설명한 일이 있어요 바울사도가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색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을 아주 충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울이 3메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때가 어느 땐가 사도바울은 그때가 증오쯤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증오쯤. 난 12시라는 거예요. 가장 밝은 시간에. 그래서 아우구스틴에서 오구스틴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필이면 증오였을까? 왜 태낮에 주님이 사울과 만나셨을까? 여러분, 아침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사울이 이렇게 서 있으면 동쪽에 빛이 쫙 들어오면 이 사울의 이 그림자가 뒤로 쫙 퍼지지 않겠어요? 이 그림자는 어둠의 상징이죠. 반대로 저녁 무릎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길게 생길 겁니다. 그림자가 가장 작아지거나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하루 중에 언제냐? 머리 위에 해가 딱 떴을 때, 서 있을 때. 그러면 거리로 따져도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나 저녁 태양이 질 때와 비교해서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가 가장 빛이 가까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그늘이라고 하는 어둠의 속성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가장 작아서 줄어드는 때가 언제냐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밝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가까이 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밝아지면서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나의 존재 나의 찐,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은총이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눈이 밝은 것 같아도요 내 실상, 우리의 존재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상을 못 보니까, 우리의 본 모습을 못 보니까 어둠 가운데 다니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에 이 차장대원으로 섬기는 한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항상 자기가 결혼할 때 폐물 하나 없이 결혼한 것 때문에 슬펐다고 합니다. 아마 결혼할 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결혼 폐물을 바치 뭐 됐던가 봅니다 저도 이 결혼패물 설교 준비할 때제 아내하고 제 신혼 때시절이 생각납니다 <웃음> 저도 교육 전도사 하면서 서울에서 그 반지하에 반칸 얻어가지고 살때 굉장히 어려워서 하나씩 하나씩 하남에 있는 전당포 가가지고 반지 빼서 채피고 시계까지도 다 채펴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랬는데 아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 아마 이분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결혼 폐물을 받지 못했던가 봅니다. 어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반지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쩌면 폐물 하나도 없을까요? 하는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푸념도 틀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의 보습이다. 네가 나의 보습이다. 네가 나의 보석이구나.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 보석이 내가 당신의 눈에 보석처럼 보이시는구나. 그걸 깨닫고난 다음에 반지가 있고 없고 보석이 있고 없고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요즘 오미크론 코로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 뭐 이번 주 가서는 숫자가 많이 줄었긴 해요. 제가 주중에 그분들께 전화로 계속 신방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라도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라도 기도해드리는 것이 좋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간혹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 전화를 못 받으시는구나 전화를 주시겠지 왜? 우리 성도님들 뭐 대부분은 제 전화번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을 거니까 아실 테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안 받으시면 제가 전화를 오기를 제법 많이 기다립니다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어, 바빠서 못 받았거나 바쁜 일로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문자나 전화로 아, 목사님 제가 무슨 일로 인해서 그때 전화를 못 받았네요 죄송하면서 그렇게 통화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연락이 없으신 분이 계셔요. 허. 지난주에 그런 것으로 제 아내한테 이런 역정을 낸 적이 있어요. 아, 여보,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거든. 아, 그런데 지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아, 참 이상해. 내 번호를 알 텐데, 아, 왜 그럴까?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걸까? 내가 전화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 막 그러면서 막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내는 급격하게 보호를 합니다. 아, 사정 있어서, 그리고 뭐, 그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런 장군. 여러분, 이 목회자의 트라우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교인들 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잖아요.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내 전화 안 받는 안 받는 겁니다. <웃음> 그러면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트라우마 중에 어, 담임 목사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제가 몇달 전에 제 아들 그큰 아들 은율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가고오 무슨 어,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 이 녀석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바쁜가보다 전화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없어. 그래서 다음날 제가 전화를 해서 김은율 목사 너왜내 전화 했는데 연락도 없어. 아, 그때 아, 아빠 그때 내가 바빠서 못 받았고요. 나중에 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뭐 깜빡? 아니 어른이 전화하면 그런 식으로 너 대하니? 어? 아빠한테 전화 왔으면 아무리 바빠도 아, 아빠 전화하셨어요 바빠서 못 받았네요 하고 네가 전화를 해줘야 하잖아 네 교회 담임 목사한테 너 그런 짓 하니? 네 교회 장노님들 전화하면 너 그런 짓 해? 와, 이럴 어? 목사님 장노님들 전화하면 너 씹어? 막막 이제 막 10원짜리 여기 막 나올라니까 말해봐,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막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아 그리고는 상황이 종료가 돼서 아, 그 다음부터는 제 전화하면 바로바로 그 바로 옵니다. 야, 한마디씩 이렇게 좀찔러줄 때가 좀필요하더라고 내가 막열고을 냈고 네가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도대체. 어?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 교회에 네 부목사로 목격하면서 네그 담임 목사한테 전화 오면 네 바쁘면 네그걸씹니장로님들 전화 오면 분명히 네한테 할 텐데 너 그런 식으로 대하니? 막 역정을 내서 지난주에 코로나로 이런저런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제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목양실에 내 자리에서 그 그만 터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푸념 섞인, 될 것도 아닌데 사실 지역적인 건데 푸념 섞인 소리로 하나님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주고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나는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서 기도라도 해드리기 위해서 신경 써서 전화를 했는데 아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김목사 힘들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래도, 그래도 품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정말 제가 답답해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떠니? 너는 어니 너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네? 너는 교인들 전화 한두 번 해서 전화 안 받는다고 열받아? 너는 어떤 줄 아니? 내가 너에게 똑똑해도 내가 너의 마음 속에서 수고나 김 목사야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내 소리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떤 때는 잠수 타고 이 문, 저 문, 이 경로, 저 경로 내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노크해도 문 열기는 그냥 아무 반응도 안한 적이 한두 번인 줄 아냐 네가? 너왜 그러니? 뭐 교인들 전화 한두 번안 받는다고 그렇게 열 받아? 너 자신을 봐. 하나님께서 모양시에서 심하게 다루신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에게 열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너에게 그런 면이 더 있다는 것을 그 아주 작은 지역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더라 나 자신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제게 다 오실 때내 숨은 내면의 속 동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협적인 문제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진짜를 못 봅니다 내 내면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진짜 동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건 그날의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속에 감추어진 더 무선 모습이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빛으로 오시면 어떨 때는 꼭 유쾌한 것만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쏟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어느 누가 들추어내서 그 내면에 빛이 들어가도록 누가 그 일을 할수 있겠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가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지만 잘난 줄 알고 지만 착한 줄 알고 네? 지만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야 그것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죠 그건 진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빛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10편 84편 5절에 보면 죽게 힘을 얻고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열린 자예요. 그게 시원의 대로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김 목사의 말에 여러분 마음이 오픈하고 뭐 이렇게 클로징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시원의 대로가 열린 거거든요.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나에게 양심으로 다루시고 말씀으로 다루시고 환경을 통해 다루실 때, 그때 숨지 마시고 내 내면의 깊은 숨은 동기를 끄집어내시고 직면하게 하실 때, 비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더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게.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빛 아래 우리가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 보입니다. 진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지금 우리는 그 이제 코로나에 드디어 눈을 뜨는 것 같아요. 드디어 참 오미크론 퍼지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 실상을 우리가 이제 실감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지난 12월달에 국내 첫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그 오미크론 그 감염자로 지목된 인천의 모 교회 외국인 부목사 그 나이지리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고 그런데 이 목사 부부가 잘못한 측면도 있어요. 방역 당국에 솔직하게 동선을 좀 야기하지 않고 그좀 숨겼다고 그래가지고 방송과 언론뿐만 아니라 교회 이렇게 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 또 돌을 또 던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그 예방 의학자들이 있었어요. 그왜 오미크론은 코로나 종식을 위한 선물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 이게 이제 정세도 많이 약해지고 많이 이제 집단관념이 될수 있는 그러므로 이제 종식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미크론이 결코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인식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그 코로나로 얼마나 쫄아 살았습니까? 제가 리플레이 이렇게 해보면 전국에 확진자 100명 생길 때 부산에 7명, 8명 올라갈 때 여러분 교회 문 닫은 것 아시죠? 자, 소모임 다 폐쇄하고 한 사람 걸리면 교회 다문 닫고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부산에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생깁니까? 전국은 뭐 빼놓고라도 부산도 3만 명, 4만 명씩 지금 생기잖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아, 그때 2년 동안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 무지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좀 어려움 당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지나가고, 지나가면 될 걸.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들지 못한 거 너무 억울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어떤 데막 화가 나요. 화가 나. 물론 제가 코로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지금 코로나 확진 1위가 되고 사망률이 자꾸 증가가 되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 진행이 될지 뭐 상당히 걱정이 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잘 되돌아보면 K방역이라는 그 이름으로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 진짜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3만 명, 4만 명씩 이렇게 지금 생기는데도 이렇잖아요 7명, 8명, 10명 확진된다고 해서 교회 문다 닫고 영상에 들이게 하고 그 웃기는 얘기로 교회에서 안 걸리려고 교회도 안 나왔는데 다른 데서 걸리는 분들 여러분 억하지 않습니까? 좀 웃어주세요 참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떤 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생명의 빛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인생을 보아야 하고 생명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빛 아래 살게 되는, 되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교회 안 다시는 니 분들,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 BBC 방송에서 국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존 브래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신명이에요. 이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최장암이라고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도 살기 어렵다. 그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내가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직장 그만두고 퇴직했고 그동안에 모아둔 거또 가지고 있는 집 전부 다 팔아가지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았어 그동안에 해보고 싶었던것다 해보자. 호텔에서 잠도 자고 가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그러다가 1년 동안 다 썼어요. 아 그렇게 1년을 살았는 겁니다. 야,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즐기고 싶은데 살면 더 오래 사는지 병원에 진단은 6개월 나왔는데 1년을 살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멀쩡하더래.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라는 거예요 오진 그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는 절망에 빠져서 살기는 살았는데 고지가 돼서 1년 동안에 다그 날려버려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날려버려요 어느 집사님이 똑같은 일을 당했대요 암으로 6개월을 살기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까요? 그동안에 집사님은 재정적으로 빚이 있던 것다 갚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 안 좋았던 것다 풀었어요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사람 다 찾아가서 만났어요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나게 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 사모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옷들, 세간살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아, 이분도 몸이 괜찮은 겁니다. 아,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래요. 오진이래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 너무 억울하겠다고 돈도 다 갚아버리고 옷도 다 나눠줘버리고 세간살이 다 필요한 사람 다 줘버렸는데 억울하지 않냐고 아니요 아니요 지난 6개월 동안이 내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얼마를 살든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난 6개월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그 빛이신 주님을 감출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나는 빛이신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부끄러운 나의 내면의 동기를 고백했지만 지금도 목사로 살고 있는 나에게도요 나 자신의 속마음까지 제대로 들여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 내 내면을 뚫어보면 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 삼속 깊은 곳에 아직까지 비어있는 이 어둠의 잔재를 발견하고는 놀라는 적이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칭찬받지 못할 더러운 생각들이 많아요 위선적인 저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수없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 그 빛이 없으면 나는 어둠의 나락으로 마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빛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빛 속에 거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저 자신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빛 속에서 자신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게 된 저는 이 빛의 절대적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주님 오늘도 빛이신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빛으로. 오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그 빛은 세상의 빛과는 완전히 달라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망신살 주는 빛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를 세우는 빛이고 우리를 정확하게 볼수 있게 만드셔서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제게 필요한 분이심을 더욱더 소중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빛을 사모하고 아, 네. 감망하고 네. 오늘도 내일도 빛이신 주님 제게 더욱 임하여 주십시오 더욱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이 오래전 오래 좀된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빛이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아멘! 아멘? 네, 내 삶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사회도 정말 빛이신 주님이 정말 필요해요 세상 상황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 바라지 말고 그게 사로잡지 말고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눈도 열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세상을 바로 볼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니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가나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알려지으니주 예수 나의 주 주님이여 아멘 주님이 계시고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범을보어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주님 주님이 계심으로 나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눠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알 나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번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눠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주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세안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 향하였습니다 제게 비치신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빛이시고 생명에 빛이신 주님, 제게 옷이 없어서, 제게 빛이시 없어서, 마음껏 비추어 주시 없어서라고 우리 주여 상창하며 명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빛이신 주님 필요합니다. 제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정에도 내 기업에도 먹름이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옆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는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제게 빛 주시옵소서 마음껏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빛으로 나와 세상과 사물의 본질을 빠르게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빛의 동삼아 나가질를바 살필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빛 속에 나의 호물이 교정되고 나의 너른 보석과 북한의 보석들이 교정되게 하시고 이 빛을 힘입어 귀의 삶과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이신 주님의 자 오시옵소서 빛이시옵소서 마음껏 비추어주시고 숨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마음닫지 않겠습니다 이분에서 저분을 통하여 이 경로 저 경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한경으로 두드리시는데 마음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 열겠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주변되는 믿음을 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 섭니다 제게 비치신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정에도 내 기업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빛이고 생명에 빛이신 주님, 제게 오이 없어서, 제게 빛이 없어서, 마음껏 빛이 없어서 그리하여 이 빛으로 나와 세상과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시고 이 빛을 거울삼아 나 자신을 바로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빛 속에서 나의 허물이 교정되며 이 빛을 힘입어 주의 삶 어둠의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이 빛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빛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빛가운데로 그름에 살도록 은혜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위윈 흥금과 전도 흥금과 월정 흥금과 일별정 작정 흥금과 건축 흥금까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 손길들을 빛으로 주장하시사 빛으로 주장하셔서 삶의 어둠이 자리하지 않도록 상암과 질병과 관계의 삐뚤어짐과 낙심과 절망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에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